유정 선배, 로이 선배. 호흡이 호흡이. 호흡이. 오늘은 성대 유정 선배가 등록금 뽕뽀아 먹는 법을 알려주다는데요 한번 보시죠. 애기들 등록금 아까워? 잘 들어. 지금부터 꿀팁 간다. I'm y u o n g I'm j u n g o n We are 유정 선배. 선배, 방학 동안 스포도 쌓고 인간관계도 넓히고 싶은데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인기프 어때? 다양한 학생들이 한 팀이 되어 디자인 띵킹에 대해 배우는 기회야. 글로벌 및 지역사회의 어려움에 공감하여 이를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팀프이지 학부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해. 캠퍼스, 학과, 학번 등에 구애받지 않고 새로운 사람들을 사귈 수도 있다고. 뭐라고요? 각 팀당 50만원도 주고 우수성과 팀에겐 장학금. 총장상, 센터장상 상도 이렇게 많다고요 또한 창의품까지 인정된다면 진짜 개꿀이겠네요 선배 저 공부한 거에 비해서 성적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제가 공부를 못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럴 땐 학습 컨설팅이 답이지 학생의 학습 역량 진단 및 개선을 1대1로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. GLS 신청란에서 일주일 전에 신청한다면 학습 진단은 물론 코칭까지 받을 수 있어. 아 그렇군요. 학습 방법의 강단점도 파악하고 전략도 논의할 수 있겠네요. 그러면 또 학습 목표도 명확히 하고 진로 방향을 또 탐색할 수 있겠네요. 선배 저 요새 진로가 고민이에요.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얘기하다 보면 도움이 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오 그럴 땐아 여기 있다, Future Self Design 그거지. 자신의 강점과 중요한 가치들을 탐색하고 후회 없는 20대를 보내기 위한 인생 설계 프로그램 아프리카 정춘이다 너에게 딱이야. <웃음> 이거 진짜 해자 프로그램이네요. 수료증도 주고, 키트도 주고. 사인과의 교류, 협력, 미래에 대한 계획까지 진짜 대박이다 어, 선배 저 요즘 유튜브 보면서 외국인 친구 사귀고 싶어졌는데 외국인 친구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음... SG 메이피 버디가 딱일 것 같은데? 하이클럽과 함께하며 외국인 교환 학생의 버디로 한 학기 동안 활동하는 프로그램이야 방학 중 신청하여 OT를 거치고 최대 3명에서 4명을 외국인 유학생과 매칭하여 활동하는 버디 프로그램이지 헐 외국인 친구들을 국내에서 사귈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은데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사귀어 봐야겠어요. 그분들이랑 영어랑 기타 외국어로 대화하다 보면 좀 실력도 향상될 것 같은데요?